n i d 니다 s h i 잠깐만요. 무슨 일이야? 그래, 이거 이기고 나가자. <웃음> 아저 무슨 일이지 오늘? 얘나 이겼어? 뭐야? 어떻게 이겼어? 상대의 명체 불났죠 지금? 잠깐만 <웃음> 119 뭐야? 119? <웃음> 뭘 이리, 이뭘 이리, 이리, 이리, 이 어떻게 되어떻야이는희야이거 희망의 주세요. 와주세요 이거아냐 나와주세요! 나와주세요! 허어쉐 <목소리가> 멋지군 다음선에 죽임 돼. 네 발만, 여기 네 발, 여기 두 발만 꽂으면 되는데? 준비됐어. 어렵지 않아요. 딱 다섯 발씩 맞출 수 있나? 실력이지. 아. 자. 맨날 상대만 꽂기기소. 꽂기소가 어, 다가 아니야, 게임이. 어? <웃음> 이거 뻔하지 뭐. 이거 임망 수사지. 오오. 그림자 만기사지려버려봐진짜지 뭐냐? 이뭐지 어, 야... 이게하스지이오하만수이제 이만 고이 더 올려, 나쁘지 않을지도. <놀람> <놀람> 벌써 이렇게 된 거슬리기 하면 죽어버리겠어. 훅이 나오니까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아 잠깐만, 불다른 이 코스트 불닭. 절장. 와 대체. 이거를 쏴줄게요. 근데 쏘기 전에 먼저. 다 죽을려나? 아 미친 뭐야? 뭐야 저게 용? 아씨 없어. 아니 씨? 아씨아 씨. 아, 저게 뭐냐고! <웃음> 아 이게 뭐냐고 준비하다.